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우 자 오늘은 이제 한번 오랜만에 어, 정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어, 지난번에 본 서버에서 아 어, 지난번에 본 서버에서 했던 그렇죠 마비노기 폭탄 피하기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는 저희 류트 서버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 어, 테스트 서버에서 모든 서버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모집해가지고 아 어, 필리아 아르나에서 폭탄 피하기를 할 예정입니다 룰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 오른... 이, 이 현, 현지 화면을 보시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유저분들 팀이 저를 잡으실 폭탄 던지는 팀이에요 네 보이시죠? 여섯 분의 폭탄 던지기 팀 류트 뭐 류트 보시면 류트, 만돌리뭐 하프 서버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저 여기 있죠 강아지 자 저와 이아님은 폭탄을 피하는 쪽인데 이아님도 폭탄 던지기 팀입니다 왜냐? 일단 말씀드린 저는 이 강아지로 변신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던지는 파이어볼을 피하고 다닐 겁니다 오로지 파이어볼만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실린더를 실린더 파이어볼 결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니는 저를 이 이하님께서 이 폭탄 던질 팀의 타겟팅 역할 조준점 역할이 돼 주셔 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면서 미리 여러분들이 폭탄 던질 수 있게 따라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폭탄 던지는 거 이외에 저를 타격하 시에 저는 힐링포션 30자리를 3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준비했으면 이제 바로 한번 말보단 실천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렛츠고, 렛츠 g 고, 렛츠 고, 고, 고. 자, 준비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했고요. 자, 변신했고요. 바로 시작하죠. 렛츠고. 자, 다가오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가오고 계시고요. 어, 선뜻 공격을 아직 안하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로젠젠의 모습입니다 아 파이어볼 간단하게 피해주고요 어, 약간 처음에 이지 모드로 시작했습니다 아우 한끗 차이로 피해주는 센스 아 파이어볼 날라오지만 한끗 차이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일단 처음에 이지 모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리지 마시고 어 맛보기로 시작합니다 자타겟팅분이 실수로 맞으면 안 돼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방금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심하다가 이거 실수로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 폭파 날씨 팡팡팡팡. 실수. 어, 야야야. 어디 뭐야? 뭐야? 왜못 보이고 있어? 안 보여. 왜안 보여? 자. 자, 이야 님안 죽도록 조심해야 돼. 자기 팀킬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팀킬하고 계시고요. 아, 일단 처음에는 이지 모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오! 오호호호. 일단 가들 실린나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속에 힘드네요 다음엔, 다음엔 노멀모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걱정마세요 다음엔 노멀모드로 가보도록 할테니까 걱정마시고 처음에는 이리, 이런 느낌이다 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잘못 나았다아 뭐야 왜 맞았어 이것도 헬모드는 스태프이려나자 <웃음> 헬모드는 좀타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단 이지 모드입니다 굉장히 쉽죠 라운드시간 3분 31초 나왔고요 가볍게 피해주는 로젠젠의 모습입니다.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실 이게 맞아도 돼요. 너무 이지 모드다 보니까 맞아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한번 맞아볼까요, 한 번? 자, 파이어볼 한 대. 두, 어, 피해주고. 자, 두 대. 어우. 약간 이지 모드라 지금 중갑을 입어가지고 아직,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좀 아팠다. 오, 이거는 조금 방심하다가 죽을 뻔했네요. 이야 <웃음> 어이가. 자,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어 뭐야 야 한눈팔다 아 그래도 제가 이지 모드에서 죽진 않겠죠 설마 아 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쫄깃쫄깃한 거를 위해서 제가 약간 맞아드린 거구요 아 어, 당연히 이제 안 맞습니다 이제부턴 절대 안 맞습니다 최고 난이도로 시속 세공 시속 파완 피판 어때 아직 노멀 일단 이지 모드입니다 일단 이지 모드가 좀더 노멀 모드로 올라갑니다 자 서로가 쉽죠 아 좋아요 파이어볼을 여기저기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건뭐 돌아? 오 뭐야? 어? 왜 맞았지? 어오왜 어, 맞은 거야? 야 이거 위치력이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위치를이었다 이거는 진짜 <웃음> 아 누가 실수로 때렸대요. 아자 일단 나갑시다. 일단 나갈게요. 아 나왔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일단 이번 거는 어, 시험 모드로 이지 모드로 한번 해본. 맛보기 폭탄 피하기 였구요 여러분들 룰 이제 다이해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노멀 모드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노멀 모드 가겠습니다 노멀 모드 자 노멀 모드는 요 일단 포밍에서 죄송한데 일단 포밍에 죄송한데 그냥 다들 어 완드나 스태프 하고 무빙 캐스팅 파이어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무빙 아, 어, 이번에는 완드랑 스태프하고 무빙 캐스팅 파이어볼로 가도록 할게요. 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만화, 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시냐? 그거, 그 버프, 무슨 버프지? 인내, 인내의 노래랑, 인내의 노래랑 어, 반신화 허용하겠습니다. 자, 인내의 노래랑 반신화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만화가 쭉쭉 올라가는 걸 위해서 어,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티르는 왜? 티르 왜 갔다 와? 티르 왜 갔다 와? 다녀오세요. 정령 바꿔야 돼서요 아이, 사람들 진짜, 야. 알았어, 중마, 다 알았어, 알았어. 갔다 오세요. 아, 이거 중마, 가 중마를 꺼내시네, 이분들이, 이거. 하하하. <웃음> 어, 여러분들, 일단은 중마는 준비만 하세요. 그거, 2차징. 준비. 이거 노말이에요. 노말 모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그냥 완대랑 스태프로 해서 무빙 캐스팅 어... 인내의 노래 가도록 할게요 반신화도 허용합니다 하드모드는... 네 하드모드는 모든걸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자 아이플란이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케이 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안오신 분 누구 계신가요 지금? 누구 안오신 분? 여러분들 일단 저도... 어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안 오시면 없으신가요 다 오시죠 자 이제 준비 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인 준비하시고요 자 누구 갔다 온다 하면 지금 뭐 없으신 거 아니죠 오늘 본섭이 지인 기다려서 태선 못 가요 아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네 25% 갑니다 다 준비하시죠 어, 량탄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 어서 오세요, 양탄이 어서 오세요. 계단에서 잠깐 뵈가지고 그때. 어, 자 아직 아직 아직 왜요? 어, 네명 누가 안 왔지 지금? 아, 누가 접소 누가 안, 안 들어왔나 보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어,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아, 해령 씨님 계셨구나. 이렇게 여섯 분. 자, 여러분들 정령 정령 여러분 정령 스태프 <웃음> 자제 점령 이번 노멀 모드야. 정령 스태프로 찾은 그거 자제 점령 노멀 모드니까 이번에는 저걸로 합시다. 어? 자 노멀 노말, 노멀 노말 노말 모드 노멀 모드 좀더 하드 모드에 하드 모드 본섭 아하 준비 되셨죠? 무빙만 쓸 거예요 오케이. 체크 계절라서 체크 계절라고요 오호. 어허... 뭐 하나. 아, 그럼 그냥 가자. 그럼 그냥 갈게요. 인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준비했죠? 갑니다. 아, 배미지 100%? 아니 무슨 소리야. 왜 100%야? 에이, 안 되지. 자. 자, 이제 오프로 25%, 25 갑니다. 25%. 아, 그래요? 자, 갑니다. 파불마 한 파불마 할게요. 좋습니다. 렛츠 고. 렛츠 기리.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차피 안 맞아.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자, 마찬가지로 저는 진돗개 변신해서 도망가다. 자, 노말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무빙 캐스팅을 허용했고요. 파이어볼 하시면서 쏘는 걸로 허용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데미 얼마나 제가 더 어려워졌지 않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자 적군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굳이 언급 안 해도요. 슬프게. 어. 오 와. 자 느낌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저도 이번엔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와 느낌도 확 달라졌어. 느낌이 지금 확 달라졌거든요. 자 이런만큼 우리 이안님께서 저 돌아다니면서 미리 예측 시합처럼 거 피해 줘야 돼요, 제가. 저는 이안님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고요. 와. 와와 와. 야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이거 는좀좋아여러분들 어려... 근데 왜 가운데 만 계세요. 움직여야지. 와, 이거 힘들다. 어? 자, 어, 키알리, 아유, 어서오세요. 스태프 정량 받고 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와, 이거, 이거, 와! <웃음> 야! 아우!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반대로 가고. 아, 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이거. 뭐야! 뭐야! <웃음> 왜 이렇게 아파? 아, 데미지 이거 25% 아니야, 이거? 야, 25% 아니야, 이거? 올왜 어, 이렇게 아파? 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에바세바 같은데, 이거? 자 자, 여러분들, 저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저 타격으로 때리시면 안 돼요. 아, 1 0였 이거 100%였어요? 아, 쟤때 피해볼게, 일단 내가 피해볼게, 여러분들. 제가 일단 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운데 한번 가로질러서 한번? 와 이거 우, 무섭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와. 와 이거는 제가 이안님을 피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한 대만 좀 끝나요,요. 저방시아면 끝나요. 제가 한눈 팔면 바로 죽습니다. 자 피해주고. 어이 파이어볼 날려주고. 오라오라오라 오라 오라. 자 2분 54초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파이어 테스트 서버 참여하실 분들은 테스트 서버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테스트 서버 건요 모든 분들께 참여할 수 있는 폭탄 피하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피하기겠다 때리지 않게 와이 2분 30초 이거 10명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오케이, OK. 지나갔던 길은 지나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좀더 헬, 좀더 헬모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헬모드 갈게요. 자, 이거 다음에 하드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목란 40분 버텼네요. 어, 뭐야? 뭐야? 위치, 위치... 어이구, 서버가 불안정해. 이거 약간... 자,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오케이. 와 이거는 좀 어렵다. 어 예측샷 피해야 돼 예측샷. 와와 이거는 이한님 죽을 것 같은데. 자 1분 40초 남았고요. 좀만 더 피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님 속도 좀만 일단 노말 모드에선 대기 타고요. 좀다 이제 그헬 모드로 갈게요, 여러분들. 아헬 모드 어떻게 하지? 헬 모드 진짜 못 어. 아 눈팔 나요 또. 아. 1분0초 나왔네. 아. 와 이거 가려져가지고 못 봤네 이게. 아 어렵다. 야, 이거 어렵다. 나오세요, 여러분, 나오시고요. 아, 1분 남았는데 이거 아깝다. 어? 야, 이거 아깝다, 이거 아깝다. 아, 이걸 잡네. 이걸 잡네. 부엉이 빠르다고요? 뭐가 한번? 자, 여러분들 이제 헬 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헬 모드 가기 전에 저, 색, 저 속도만 좀 약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헬 모드 하기 전에. 자 부엉이가 내가 있나? 부엉이 있던 것 같은데 펌킨도 빨라는데 좀. 아역시내 플라잉서드 제일 나 일단 풀송가왜 없어기는? 아 초기화 됐다 했지?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웃음> 펌킨 제일 빨라 지금. 펌킨 제일 빠르고 부엉이. 아 부엉이네. 우리 어, 부엉이 빠르다. 그러면은 이안님이 부엉이 하시고요. 이안이 부엉이 하시고 제가 이거 부엉이보다 살짝 느림? 펌킨 한번 가 볼게요. 여기 괜찮죠? 아, 펌킨 한번 느린 것 같은데 근데. 아, 저는 헬헬 모드라서 저도 이거 어려울 것 같거든요. 헬 모드라서 저도 저도 부엉이 갈게요. 자, 그런데 저도 헬 모드라서 저도 부엉이 가겠습니다. 어? 자, 헬 모드는 여러분들 볼게요. 자, 헬 모드는요. 자, 여러분들. 헬 모드는요. 헬 모드는요. 어, 정령 중마 어, 체인 캐스팅, 허용합니다. 여기다가, 어, 저, 뭐였지? 저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필살기, 메테오도, 메테오도 허락합니다. 엘프봉이가 더 빠르다고요? 그래? 자, 메테오도 이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오도 허용하고요 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대신 이걸로 바꿔서 도망 다니겠습니다. 전권 보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웃음> 어, 여기 테스트 서버예요. 테스트 서버. 지금 하실 분들 오세요. 메테오를 아레나 덮어서죠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젠네게 추가 혜택. 초월 생명 한번 가는. 어제 지금 저거 그래요? 오케이. 콜. 자, 저도 초월 생명 한번 갈게요. 초월 생명 어지 자, 초월 생명은 넣고요. 어. 이거 한번 하고요. 초월 생각하했고요 자, 그리고 데미지는 살짝만 낮출게요. 어, 데미지 낮출게. 데미지는 15% 낮추겠습니다. 방금 제가 100%였어. 방금 제가 100%였어. 100%, 100, 100 너무 심했어. 아, 어, 이번에는 정말 헬모드라서 25%였다고. 방 100% 아니었어? 그래, 너무 아픈데. 야, 그러면... 10%로 갈게요 우리 10%로 갈게요 안 되겠다. 10%로 10 갈게요 너무 아프다 이거 어. 너무 아프다 저는 만화 저는 만화 그거 만화 실드도 할게요 저는 만화 실드도 할게요 여러분들 아 너무 아파 이거 이거 메테오까지 허용하면 진짜 아파 이거 자 준비했죠 해룡신이 왔고 오케이 자 생명 스킬 사용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안아요, 다시 또. 여섯 명인데 오케이. 누구 또 안아요, 아직? 한번 누구 안았죠? 마실 변신하면 안 되잖아요. 어, 진짜네. 에이, 다 없다.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다 오시죠. 자, 확실하게 아, 10%로 낮춰 주세요. 자, 10%로 마실 키고 변신 안 돼. 안 되더라고요. 마실 키고 변신 안 되던데? 봐 봐.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음. 비바체. 비바체는 그래. 헬 모드니까. 갑시다. 비바체도. 비바체도 고고. 헬 모드 가겠습니다. 헬 모드. 자, 준비되셨죠? 아, 다 해, 다해 그냥. 어? 다 밀어야 갈래? 고고고고고고고. 자, 갑시다. 고고고고고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 누가 레디 아 있어? 레디 하세요. 레디. 고고고고고 거기 파장 누굽니까? 고고고고고고고. 가자. 자, 이번에 정말 헬난이도 헬모드 벌써 더. 다... 벌써부터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시작하는 이 피드라니의 모습 잘봐야돼요잘봐야돼요잘봐야돼요 체인캐스팅 까지 어자저 이번에 빡게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빡게임 할게 빡게임 어 뭐야 메테오 언제나 떨어졌어 자저 빡게임 하겠습니다 빡게임 할게 빡게임 우와 여기 서 떨어지는거야 아, 봐아야 파이어볼트 아아 아, 이거 아니지 에이 나 이거 많아, 나 하나 마실래 어? 에이 이거 아니지 파이어월트는 아니지, 에이. 어? 자, 일단은, 한번 돌아보고요. 아, 왠지, 왠지, 부, 왠지 물어, 무섭다. 왠지 무서워. 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 저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자. 아니, 왜 다들 왜 가운데에만 있죠 근데? 왜 움직이면서 안 쏘는 거죠? 뭐야, 뭐야, 왜 맞아, 왜 맞아? 어, 왜 맞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맞아? 아두아 아, 진짜 아니 님들 아니 님들 아 여러분들 아 때리면 안 되지.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때리시면 안 되죠. 에이. 아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에이 여건 아니지. 에이. 영어 영어 좀 거치. 영어 좀 거시게 하지, 요거는. 어? 나갑시다. 나와주세요. 아니, 누가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나도 때리고 싶다고? 저 사람이 저, 저, 저, 어? 박시의 군이 어서와, 그래도. 자, 네. 어, 나이팅이 어서오세요. 바닥장판 공격, 바닥장판 공격이 아니라 진짜 맞았어요. 어. 아, 진짜 맞다니까? 여러분들. 팻 금지. 팻 금지. 체의할게요. 자, 체의합시다. 두 개밖에 없는 채널이지만. 태희 갑시다. 빨리 하기 위해서 병아리가 제일 빠르다. 공식을 인정된 사실인데, 병아리가 제일 빠르다고요. 병아리가 빠르다고, 이게 빠르다고. 이게 아니, 딱 봐도 이것보다 부엉이가 더 빠른 것 같은데, 딱 봐도 이것보다 더, 부엉이가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게 더 빠르구만, 훨씬 빠르구만. 이게 <웃음> 자, 이런데 준비했죠. 어, 실수 때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여, 뭐, 저희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없어져야 되시네 여러분들의 메테오가 없어집니다. 음 자, 준비했죠? 자, 데미지 낮춰주시고, 어, 데미지 낮춰주세요. 1랭의 거북이래. <웃음> 어? 자, 준비하시죠. 자, 준비 되시죠. 정말, 진짜로 때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저도 피해, 달, 저도, 저도 피해서 갈 거긴 한데, 저도 피해서 갈 거긴 한데, 진짜 맞으면 끝나요. <웃음>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했죠 갑니다. 고, 고, 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고! 갑니다. 아, 맞다. 만화 포아 있다. 오케이. 만화 저거 했구요. 실드 했구요. 아, 왜 파이어, 어, 파이어볼이구나. 미안. 파이어볼 던져았어 자, 쏘고요, 쏘고요. 오케이. 일단 저는 이안님을 피해야 돼요. 저는 이안님을 피해서. 와, 되게 빨라졌어. 와! 와, 파이어볼 찾은 거 되게 빨라졌어. 와! 아, 구석이 있어야지. 이제 불안하다. 아쉴 틈을 안 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하! 야! 오!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이, 이름 가려. 이름 가려. 와, 이분들이 예측 샷을 때리네 이제는 그냥.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불안하다. 왠지 불안하다. 메테오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불안해서 한번 꺾었고 좋아. 자, 꺾고. 와, 파이어볼 예측샷 나오고요. 오, 야, 야, 야, 야, 야, 메테오로 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웃음> 자, 특성 써가지고 지금 시간 회곡 썼습니다. 자, 시간 회곡썼서 어디라 떨구는 거죠? 불안한데 불안한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이거, 이거. 시간 외공이 날라가고요. 피해주고 피해주고. 우와 우와 <웃음> 우와 매테우스 라이크. 야 막혔어 매테우스 라이크. 와 마나 없습니다.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야 이거 까딱하면 죽겠다 이거.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와 매테오. 와 매테오가 몇 방이야 이 사람들. 자! 메 매테오 한방더 나갔습니다. 와 매테오. 수아 수상, 수상했다. 굉장히 수상했다 이거. 자, 떨궈 떨궈 떨궈 비켜주고요 메테오 또 옵니다 메테오 또 옵니다 자 메테오 또 옵니다 와 메테오 진짜 무섭다 자 메테오 떨궙니다 떨궙니다 메테오 떨궙니다 오케이 떨궙니다 떨궙니다 떨궙니다 피하고요 야 이거 진짜 위험다 자 2분 40초 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왜 이렇게 시간이 기냐 여기 어 아, 메테오 데미지까지 아왜 이렇게 여기 시간 왜 이렇게 길어? 안해나 시간? 야 이거 집중해야겠다 이거 이거 진짜 집중해야겠다 자메태 한번 더 쓸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어메태요 아이고 막혔다 막혔다막혔다 막힌다 막혔다. 피해 주워 꺽아 죽어 꺽아 죽어 오우오와 <웃음> 우와 이거 야 이거 진짜 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거북이가 엄청 빠르다고 거북이 없습니다 변신 랭크 아니에요 메테오왜방 몇몇 나왔어? 이제 대체 잠깐 꺾어지고 멋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멋있다. 라니 <목소리> <목소리> 피해주고 <목소리> 1분 4 0초 남았다. 좀만 더, 좀만 더 어. 파이어볼 나는 거 멋있다고요. 전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자, 이안 님이랑 저는 붙으면 안 돼요. 제가 이안 님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어, 예측샷 위치 좋아요. 이안 님. 자, 이안님지제 위치를 굉장히 잘 잡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잘 피하고 있죠. 반대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좀만 집중하자 저한대 맞으면 끝이 지금? 지금 오케이, 지금 이 지금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피해주고. 와, 한번에날라온다 이거. 야, 50초 나왔으니다 얼마 안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나왔어, 얼마 안 나왔어. 좀만 더, 좀만 더. 와, 예측샷. 와! 야, 저거는 100% 맞았다, 내가. 저거 100% 갔으니다 맞았다. 39초. 38초. 35초. 3, 4초. 오와 예측샷 봐봐, 저분들, 진짜. 자. 25초, 좀만 더, 좀만 더. 조금만.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디게 어떻게, 어디게 어떻게, 어떻게, 가. 야. 방금 전에 진짜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다, 진짜. 갇혔었거든. 제일 위험했다, 제일 위험했어, 이거. 오케이. 끝! 아, 살았다! 야, 나이스! 하! 아, 살았다, 살았다! 야, 나이스! 이겁니다. 어, 살았어! 와, 진짜 위험했다! 야, 방금 전에 정말 위험했다! 방금 전에 정말 정말 위험했습니다! 진짜 까딱하면 끝낼 뻔했어요! 진로방에 앞집 파괴나 더 넣어야 할거요 여러분들 타겟 한분더 하실래요 뭐 그래 타겟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째 쏘는 사람이 한명 줄어드는 거니까 자 스태프 리 하고 오시고요 타겟 한번더 오시 더 하실 분 타겟 타겟 그럼 두분 타겟을 그럼 두분 할게요 아 제가 피해 볼게요 한번 제가 한번 피해 볼게요 대신에 저 변신 바꿀게요 제일 빠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플라잉 소드가 없는데 아 이거 참 이게 제일 빠른 거네. 아, 이안 님잘하셨어요 이안이 잘하셨고요. 타겟을 이제 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신에 살짝 아니다. 그냥 하자. 아니다. 그냥 해 보자. 해 보자 한번. 오케이, 해 보자. 자, 여러분들 지금 파일 지금 이이 이 테스트 서버에서 전 서버 분들 대상으로 함께 폭탄 피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프 서버, 뉴트 서버, 만돌린 서버, 울프 서버 분만 지금 없네요. 눈물. 아 폭탄 피하기 하실 분들 지금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북이 없다니까. 아, 내가 몇번 말해. 거북이 없다니까 지금. 나 변신은 그안 높다고요. 어? 자. 거북이야. 거북이 없어. 거북이 없어. <웃음> 자 사기나 유... 풀소가 없어 여기 테스트 서버라서 없더라고형 범위 지정해서 놓을 듯하대할때으 에... 수집을 해야 님 그럴 때는 수집을 안해서 가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아 로젠제 님이 테탭서비서 없어요 라고 해주세요 제발 그럴 때는 좀 있어도 만약 테스업 이라서 마치 테스업 이라서 없는 것처럼 좀 포장 좀 제발 <웃음> 임페르노 몬든1 백퍼 하자. 아예 안 돼. 백퍼 하면 끝나. 어? 우 있는 게 없다. 자 티켓팅 오실 분들, 제발 여러분들 자, 테스트 서버 오실 수 있는 분들, 제발 한번 많이 와주세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와서 같이 한번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오셨나요? 아니, 이제 한번 안온거 같은데, 다 오신 건가? 아, 자, 오신 건가? 기여신을 네. 뉴비즈니한테 많은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자, 데미지 10퍼. 아, 데미지 10%로 낮 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테스트 서버 1채널입니다. 테스트 서버. 5%로 해 주세요.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제발 5%로 제발. 여러분들 제발 5%로 해주세요. 5%로. 자, 데미지 낮춰 주세요. 데미지. 데미지 낮춰 주세요. 5%로. 핵주먹인데 대시 펀치 더 폭탄으로 쳐 주나요? <웃음> 핵펀치네. 어. 훈련서수리하고 후반 기술 어떻게 대해 잘해서폼 봤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정말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자, 준비했죠 아, 무섭다. 이번 판은 진짜 헬인데. 아, 아이스 스피어 하면 안 되지. 에이, 너무 재미없다 거는 진짜. 어? 자,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피니 오셨나?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했죠 나는 그럼 어, 자 비폭탄도 아, 너무 너무 한 추가하면 안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발 파이어볼만 합시다. 다른 거 다른 거 말씀하지 말고요. 가게요. 자 갑시다. 고고 라이트로드 라이트로드 하면 안 되지요. 에 어? 데미지 계산 계산 데미지 5퍼죠? 자 갑니다. 렛츠 가원 렛츠 길이 고가고한턴만 쉰다고요? 어 그래요? 아이고 이파님 이 아이고 이피님이 나가셨어. 쉰다 하셔서 이러면 타겟팅 해주실 분이 줄어들어가지고. <웃음> 아 이피님 역시 이피님 요것만 하고 쉬시면 안 될까요? 아이이하님어이하님 어. 요것만 학습지 쌔면서 금방 끝내기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 이하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하님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은 아 되시는 가아되 되시나요? 되시나? 라면 끓이시는 중. 여러분들 라면이 불키 전에. 로젠엔젠을 잡아주십시오. 3분이면 되죠? 3분이면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갑시다. 자, 가자. 3분이면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자. 가자. 고고고. 자, 고고고고고. 타겟팅 둘입니다. 자, 투 타겟팅이고요. 투 타겟팅. 자, 예측샷도 가능합니다. 자, 투 타겟팅이고요. 자 자기 팀 팀원들이 안 죽도록 또조심해야겠지 아무래도 좀 구석으로 가야 돼 저분들 보니까 거의 뭐 바깥 그 안쪽에만 있어 보니까 느낌상 지금 거의 뭐 안쪽에만 어우 이런거 피해주고요 오호 오케이 오케이 자 반대로 한번 가지고 오우 오오오 가만있다 잠깐 가만있다가 쏘고! 튀고!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이기 피해주고 살짝살짝씩 피해주고 우와! 야!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좋았어! 피해주고! 이거 진짜 폭탄 비약이다! 이거 진짜! 따! 이거 진짜 폭탄 비약이야 이거! 이거는 진짜다! 아어우 야... 타겟팅이 둘 되니까 완전 어려워! 갇혀버린다 이거 조, 조금만 까딱하면 갇혀버린다 이거 자 조금만 조심해야 돼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늦게 하면 이거 갇혀버리거든요 자 피해주고 오케이 자 피해주고요 자 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건 진짜다 어 이거 진짜 이건 진짜야 내가 제가 다 갇힌 느낌인데 지금 왠지? 아안돼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지금 벗어나야돼 으이 갇히면 안돼 벗어나! 벗어나 오, 어... 오, 어... 제발!! 어... 오케이! 야 타겟팅 둘이 더, 더 어려워? 타겟팅 둘이 어, 어, 어 약간 약간 헷갈리다? 오케이? 오케이오케이오케 피해주고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여기서 꺾어주자 오케이 아 이분들이 나가 지금 가두려 그래 지금 보니까 가두리 양식이야 가두리 양식 제 가두리 양식 오고 있고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주변 잘봐 주변 잘봐 가만히 가면서 꺾어주고 오케이 지금 메테오 쿨타임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께서오오 오? 오오오? 오, 어, 위험했다. 이거 위험했다. 이거 진짜 위험했다. 어! 와!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정말 큰일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갇혀지는 느낌인데! 갇는 느낌인데, 지금? 으! 오. 오, 살았다. 자 1분 40초 야 이거 파볼로가 딱한 명만 더 있었으면 진짜 최고 난이도다 이거 어 피해주고 1분 30초 좀만 더 좀만 더 버티자 자 좀만 더 버틸게요 어기 피해주고 어 저희 갔으면 끝났다 저희 갔으면 맞았다 어어어 어, 오 가운데 한번 꺾어주자 가운데 한번 돌파해주고 오케이 1분 나왔고요 자 2핀이 피해서 자 2핀이 피해서 55초 오저희 갔으면 큰일났다 우와 오, 설리나님. 오, 야, 갇혀가는 느낌인데, 느낌장 지금, 느낌 지금 안 좋은데, 되게 안 좋은데, 느낌 지금. 야, 이 피드라님 왜 이렇게 잘해? 이 피드라님 지금 앞에, 앞에 나가고 있어. 지금 봐봐. 와우. 25초. 24초. 22초. 19초. 19초. 15초. 14초, 어... 1초1 0초 어!!! 어!!! 어!!!! 나4초 14초, 14초, 14초, 14초, 1 4우 14초, 1 호우 맨 와우 박신혜코도 왔다 와 이아씨 여기 왔네 또자 파볼로 한번 더 왔습니다 야자자 자, 파볼로가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자 파볼로 한번 더 왔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한번 더왔고요자 심심한 도난이 막판에 죽을 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자 한번 더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테스트 서버 1채널이거든요 어 한턴 쉽게 알겠습니다 자, 좀만 더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볼 던지기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오실 수 있는 분은, 테스업 1채, 어, 필리아 아레나로 꼭 와주세요. 자, 아, 어, 오케이. 자, 테스업 1채, 필리아 아레나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파볼러를 좀만 더 모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신혜 꼬이 와서 일 원점인데 여덟 명 이상은 더 어려진다고요? 와 진짜 어렵다. 마지막에 정말 죽을 뻔했다. 어? 아 진짜 주, 진짜 죽을 뻔했다. 아, 위험할 뻔했어. 어? 아우 정말 위험했네요. 자 포켓몬이 지금 집이 아니야? 다른데야 지금? 다른 곳에 있나요 지금? 그래도 피하십니다. 타겟팅을 쭉 이길까요? 이피님은 뭐 타겟팅 뭐 잘하시니까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파벌